한 후보자는 선서 후 소위 검수 안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내용에 모두 발언을 하자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마치 벌집이라도 쑤셔놓은 듯이 발칵 뒤집힌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정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한판 붙을래 이런식으로 되든 후보자 는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가 처음이라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오전 시간 내내 이 문제로 여야가 옥신각신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극히 예민한 반응 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예민한 반응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갖은 절차적 위반과 위장탈당 까지 해가면서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막상 이 법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저만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그만큼 확신을 해서 밀어붙인 법안이라면 좀더 당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 겠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번 청문회에서의 검수한박 법안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의기양양함과 자신감과 승리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초조감이나 불안감마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첫째 민주당 사람들은 이 검수한박이라는 용어가 국민의힘당의 여론몰리형 용어라고 생각해서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60% 이상이 잘못된 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국민적 반감이 갈수록 커져가는 데 있어서 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보는 것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정치인인 자신들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빼앗아서 스스로 방탄복을 입은 행위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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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민주당과 한동훈 후보자 간의 검수안박 법안에 대한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초반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되도록 검수완박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 스펙 사키에 대한 논란이나 부동산 문제 등 초반에는 검수완박 과는 동떨어진 다른 질의에 몰두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발언권이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조지자 지릉답 과정에서 검수완박 에 대한 한 후보자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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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나 절도 등 단순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공직자부패등 지능형 범죄수사는 해당 수사에 관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논리를 펴갔습니다. 네 번째 검수암박 법안 상태에서는 공직자범죄를 막을 수가 없어서 고위층 부패를 만연하게 하고 결국 이러한 부패의 전염은 온전히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탈을 가져온다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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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 후보자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것이 범죄의 전염을 가져오고 국민 약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검수암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든 채택을 해 주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법무장관 에 취임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취임 후 그가 첫번째로 할 일은 검수한박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법률팀을 구성해서 위헌심판청구절차를 진두지휘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 오늘 떠오르는 태양 은 어제의 태양과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